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단 TV 유튜버예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할 수가 없었고 자라가 제가 이렇게 많이 주문한 자라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자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총쓴 금액은요 바로 짠! 50만원 되겠습니다 와 최근에 신상이 진짜 많이 나오고 또 겨울인 만큼 겨울 신상들, 스웨터, 코트 이런 것들을 리뷰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켓류는 다음 영상에서 한꺼번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안에 받쳐 입는 그런 니트나 블라우스 종류로 많이 많이 가지고 왔어요 신상이 막 쏟아져 나오는 자라에 매번 방문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쇼핑하울을 찍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 받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첫 번째 의상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인데요. 자라 매장에 가 보니까 라운드도 있고 브이넥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레이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라운드의 그레이 컬러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이 니트는 제가 세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 우선 촉감. 진짜 부드러워요 계속 만지고 싶네 막 이런 느낌? 좀 변태인가요? <웃음> 두 번째 제가 이 니트가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핏인데 가슴골이 파이는 그런 브이넥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니트를 좀 양옆으로 해서 쇄골 라인이 보이게끔 그렇게 입는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입고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니트 가격이 너무 착해요 25,000원이었나? 29,000원이었나? 그래요. 뭐 적당히 한 계절 열심히 입으면 25,000원 솔직히 뽕 뽑는 거잖아요 이 니트가 겉에가 살짝 털이 올라와 있어서 보풀이 굉장히 많이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보풀 제거기로 슬 슬슬 제거하면서 그렇게 입으면 또 나름 오래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자세 번째는요 바로 이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이 블라우스를 구매한 이유는 이 블라우스를 단독으로 입으려고 구매한 건 아니고요 니트에 받쳐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저는 지금 요거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딱 달라붙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스몰 사이즈고요 금액은 되게 착해요. 3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 하나쯤 있으면 여러 군데에 좀 같이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스웨이드 스커트인데요. 이 미디 기장이에요. 스웨이드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사실 입었을 때 촉감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 입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준는 조금 도드라져요. 이게 몸에 확 감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와이존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우리 속치마는 같이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사이즈 구입을 했고 49,000원이었어요. 앵클부츠, 롱부츠, 스니커즈 다잘 어울릴 만한 그런 스웨이드 스커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니트인데요. 색깔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니트예요. 이건 제가 진짜 컬러가 하나로 지금 보고 산 건데 색깔은 예뻐요. 입으면 굉장히 좀 여리여리해 보이면서도 솜사탕 같기도 하고 좀 포근해서 안아주고 싶기도 한 그런, 그런 느낌이라 다 좋은데, 까슬거려요. 진짜 이거 단독으로 입었다가 제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다 갔다 다갔 이게 왜따가올까 음. 아크릴 53, 폴리 20, 모직 15, 폴리아미드 12. 아마 모직 때문에 좀 따가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컬러감 보고 너무 예쁜데 나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난좀 예민하다 하시면 안에 꼭 반드시 이너 티셔츠를 입고 입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은 바로 이 블라우스인데요 조금 뭐랄까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할 것 같은 그런 이거 입으니까 뭔가 좀 단아하고 뭔가 굉장히 조금 조신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였는데 격식 있는 자리에 입어도 예쁠 것 같지만 오히려 청바지에 이런 그냥 블라우스 하나 입고 봄이나 가을에 그냥 푹 나가도 나들이 가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XS를 구매를 했고요 금액은 59,000원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오버사이즈 핏의 니치에 입게 된다 하시면 은 이런 쇼링만 딱 보일 수 있게 하면 좀더 예쁠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이 셔츠인데요 여러분 제가 셔츠 러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셔츠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자꾸 사게 되는데 이번에 자라에서 또 일을 냈습니다 x 스스몰이 조금 저한테 더잘 맞더라고요 금액이 조금 비싸요 이 79,000원이거든요? 정말 부드러워요 여기에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옷에다가 누가 오일 발라놨나? 그런 느낌? 좀 남자들 굉장히 고급 셔츠 느낌이라고 하시면 아실까요? 이제 여자의 오버핏이 아니라 그냥 남자의 오버핏 같은 느낌? 만약에 난 조금 더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의 셔츠를 찾고 있었다 하신다면 이 셔츠 진짜 저는 강추드립니다. 강추강추 강추. 그다음은 이 셔츠랑 같이 매치를 했던 니트인데요 짜자잔! 이 니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델이 입었는데도 너무 예뻤고 실제로 제가 받아 봤을 때에도 우와 진짜 예쁘다 했던 그런 니트거든요 진짜 완전 제 스타일 니트가 굉장히 보들보들한데 이런 게또 심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레이스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블랙 티셔츠, 이너 이런 걸 받쳐 입으면 조금 더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니트가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우면 보풀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보풀 제거기가 있으니까 대신에 보풀 제거기 할때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풀 제거기 하면 보통 이렇게 막 쑥쑥쑥 밀어야 되는데 이거 레이스 이렇게 다 있으니까 레이스 잘못하면 잘리는 거 아시죠? <웃음> 이런 니트는 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만약에 혹시라도 어딘가에 긁히면 이런 게 빠지면 또 세상 안 예뻐 보이니까 그래서 관리하긴 조금 어렵지만 <웃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여리여리해서 막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의 니트 찾고 있다 하신다면 전 이거 진짜 강추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 스몰로 구입을 했어요 금액은 59,000원이어서 막 엄청 싼 저렴한 니트는 아니에요 어느정도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니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즈 스웨터인데 이게 지금 진주하고 그 다음에 블랙 컬러의 이런 비즈가 같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목쪽에 굉장히 많은 목걸이를 굉장히 화려한 목걸이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밑에 하이가좀 심플한데 위에를 이렇게 조금 팬시하게 좀 화려하게 입어주면 오히려 포인트가 되니까 너무 예쁜데 컬러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레이 컬러에 이렇게 비즈가 박혀 있으니까 너무 우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을 했고요. 79,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비즈 니트의 최대 단점이 바로 이 비즈잖아요. 원래 이렇게 세모꼴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박음질이 되게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조심해서 잘 입으시고 잘 케어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 그런 비즈예요. 니트 자체가 굉장히 막 고급스럽다는 라 느낌보다는 이 비즈가 모든 걸다 했다라는 느낌? 다음 의상은요, 바로 핑크핑크한 스웨터인데요 이 스웨터가 전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이 바로 금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좀 크롭 기장이에요 기장이 짧아요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딱 기장이었어요 그리고 볼륨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귀염귀염한 느낌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어요 49,000원 49,000원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음, 데이트 나갈 때 그럴 때 입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이번에는 스커트인데요 제가 이 스커트를 주문을 하면서 어 그냥 심플한 니트에 받쳐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웬걸 블랙 컬러의 니트에 굉장히 잘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반짝이가 붙어있어서 혹시 입을 때마다 걸음걸이마다 내가 어딜 갔는지 다 티가 나게끔 너무 반짝이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왠걸 진짜 손에도 안 묻어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도 뭐 묻어나는 게 없어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어, 메탈릭 금사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따가웠어 묘하게 따가웠어요 묘하게 이 끝부분에 이런 마감들 여기가 조금 따갔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킹 꼭 신고 입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겨울이니까 스타킹 다들 신으실 거죠? 저한테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기장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키크신 분들은 오히려 너무 애매하지 않은 기장이어서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XS로 저는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79,000원입니다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오히려 연말이니까 좀 분위기 내야 할때 그럴 때 입으면 굉장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이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했던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 뒤에 보이시나요? 이 가디건이에요 컬러가 되게 오묘해서 딱 핑크 브라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굉장히 톡톡하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오픈 형태의 가디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숄 느낌으로 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덮어서 뭔가 이불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어요 허리를 한번더 잡아주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집에 있었던 자라벨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찰떡궁합이죠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금액은 79,000원 금액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와 입으면서도 얘가 치마 9,000원이야? 이랬다니까요 조직이 막 성그러가지고 뭔가 바람 승승승승 들어올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탄탄한 그런 모직 얇은 코트 같은 느낌? 나일론 42, 아크릴 36, 비스코스 10, 폴리에스터 7, 엘라스탄 5 뭐가 잘하는? 많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지 않아서 따가운 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어머 부드럽다 하면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니트 코트였어요 저는 이거는 가격도 너무 착하니까 진짜 꼭 겟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 니트는 바로 짜자잔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인데요 얘는 제가 왜 샀냐면 이넥 부분이 진짜 길고 좀 통이 넓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를 볼륨 있게 만들어주는 니트여서 너무 예뻐서 샀고요 얼굴이 조금 더 쿨톤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니트라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 처음에 받았을 땐 먼지날림이 조금 있어요. 조금 더 간지럽다고 라 느끼실 수도 있고 털이 빠진다고 라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털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얘도 스몰 사이즈부터 나와서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금액은 59,000원입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 두루두루 입을 수 있기는 자 이번 니트는 바로 이렇게 스카이블루 컬러의 니트인데요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진짜 팔 라인이 다 보이는? 좀 너무 두드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고 특히 이 니트도 까슬거려요 컬러는 너무 예뻤는데 핏도 그렇고 이런 촉감도 이렇게 만졌을 때는 괜찮지만 실제로 내 목에 이렇게 둘렀을 때는 좀 따갑고 많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이목 부분이 좀 뭐랄까 딱 달라붙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딱 달라붙는 느낌이라서 미디움 사실 주문해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은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79,000원이었어요 나일론 47, 모직 24 알파카 22 엘라스탄 7 정사이즈를 입으신다든지 아니면 타이트한 거를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저는 이 목폴라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 따가워서 못 입겠다는 거 이번에 보여드릴 니트는 진짜 제가 구매했던 것 중에서 가장 비싼 니트였어요 금액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29,000원이에요 그리고 100% 울이에요 얘는 청바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오버핏이라서 그냥 훌렁훌렁 입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00% 모직이라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풀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따갑진 않았어요 얘가 그 다른 어떤 니트들보다 안 따가웠어요 모직 들어가 는 니트들보다 생각보다 이게 도톰해서 그런지 진짜 두꺼운 니트거든요 도톰해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저는 가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목 추위를 진짜 많이 타신다 저는 목이 추우면 감기에 꼭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니트가 딱이지 않을까 진짜 도톰하게 목을 가려줘서 목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버사이즈라서 저는 딱제 스타일이긴 했는데 아목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셔츠는 바로 이 셔츠인데 이거는 거의 자켓 느낌이에요 진짜 두껍거든요 느낌도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자켓 같은 느낌을 들지 않나요? 자켓? <웃음> 자켓 저는 요런 블루컬러 진짜 좋아하거든요? 청바지 블랙진에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블루컬러 저는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봤는데 목폴라나 뭐 아니면은 뭐 안쪽에 맨투맨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입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투 아우터 스타일의 셔츠이고요 얘는 울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많이 따가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는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독으로 입으려고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크릴 45 폴리 30 어 여기 모직이 20이나 들어가 있고 기타 섬유가 5인데 캐주얼한 의상 많이 즐겨 입으신 분들은 이런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오버사이즈 느낌이 좀 물씬 나서 엑스 스몰로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79,000원 이에요 모직이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다좀 7만 원대 하는 것 같아요 자라에서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후드형 니트 인데요 제가 이런 후드가 달린 니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구입을 해 봤는데 얘는 거의 느낌이 해리포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블랙 컬러였으면 진짜 그냥 그냥 해리포터 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클줄 몰랐거든요 정말 많이 크더라고요 얘는 사이즈가 특이하게 나온 게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딱두 사이즈 밖에 없어요 아마 스몰 미디움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진 거 같아요 금액은 79,000원이고 얘도 지금 살짝 따가워요 아크릴 64, 폴리 15, 나일론 9, 알파카 7의 모직이 4예요 알파카랑 모직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따갑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안쪽에 뭐 셔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폴라티 같은 거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조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기본 니트예요 이거는 사실 시스루라서 너무 얇아서 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결국엔 소개를 해드리는 건 이너로 하기에는 이것만큼 괜찮은 게 없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금액은 굉장히 착해요 29,000원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요 반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이 니트랑 똑같아요 거의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이 니트에다가 위에 그냥 경량 패딩 하나만 걸쳐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들었어요 스몰 사이즈 가장 작은 걸로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부분이나 이런 데가 생각보다 되게 지금 품도 살짝 크죠 오버사이즈라서 그렇게까지 막딱 달라붙는 그런 니트는 아니에요 아 나는 딱 달라붙는게 좋다 하신다면 다른 스타일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저는 같이 코디를 한게 바로 이 스커트 원피스인데 이런 트위드 느낌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 남자분들 중에서 트위드 싫어하시는 분들 좀몇분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트위드는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잖아요 특히 봄 가을 이럴 때 트위드 자켓 많이 입으시고 트위드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럴 이런 네, 것도 하나 구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하게 됐고요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딱이 여기는 블랙 니트를 같이 받쳐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굉장히 탄탄하게 트위드가 되어 있고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안감 처리는 허리까지만 되어있어요 그래서 밑에 치마 부분은 안감 처리가 안되어있고 이 위에 부분만 안감 처리가 되어있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XS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저한테 커요 저보다 몸이 더 작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이 클 수도 있다는 라거 금액은 59,000원이어서 그렇게까지 막 비싼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기장도 너무 짧지 않았고 또 너무 길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트위드 이런 거는 진짜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입으니까 저한테 너무 단아한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단아한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그런 스커트였습니다. 자 마지막 의상이에요. 자 바로 패턴이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는 진짜 길어요. 발목을 다 덮을 정도로 굉장히 길었고 저는 근데 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산 거였고요. 진짜 그냥 통으로 A라인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진짜 편하네요 근데 이원피스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 때문에 자꾸 밑으로 쳐지는데 어디가 아프냐면 <웃음> 진짜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축 쳐지다 보니까 여기가 자꾸 물리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상하게 입으면서 여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밑에서 누가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쪽 부분이 계속 아 뭔가 무겁다 무겁다 하면서 입었던 그런 굉장히 두꺼운 그런 원피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니트에 레이어드 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안쪽에 안감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안에 꼭 레깅스나 스타킹 두꺼운 거 신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x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사실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런목 부분이나 이런데가 조금 더 여유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랑 비슷한 체형이시라면은 XS보다는 스몰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금액은 79,000원 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비싸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무게가 조금 가벼웠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웃음> 그런 원피스예요한톤좀 죽여줄 수 있는 그런 가디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오늘 마지막 의상이고요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가디건 코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랑 거의 기장이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길거든요 목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단추를 다 채우신 다음에 허리를 벨트나 이런 걸로 한번 묶어 주시면 그냥 원피스처럼 사실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이런 벨트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내가 할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련된 여자가 될 것이냐에 좀 판가름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 가디건이었어요. 짜잔!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99,000원이었어요. 폴리에스터가 75, 아크릴이 25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따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듬성듬성하지 않아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바람이 뭐 숭숭숭 들어와 가지고 추울 것 같다는 라 느낌은 전혀 없는 굉장히 도톰한 그런 니트 가디건이라서 요런 것도 하나 집에 쟁여두시면 겨울엔 진짜 두루두루 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꼭 드라이클리닝 주셔야 된다는 거 집에서 잘못 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자라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자라는 제가 150만원어치의 신상을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좋은 영상이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자라 100만원어치 또 아우터를 구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